SBS 하정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서 우리 지역의 상당수 초중고등학교들이 겨울방학 전까지 전면 등교를 다시 중단하고 원격 수업을 병행합니다. 전면 등교가 시작된 지한달 만에 학교가 다시 잠시 멈춘 상태가 된 건데요. 오늘부터 세종에서는 찾아가는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류재희 기자입니다. 전면 등교가 시작된 지난달 22일 이후 대전에서만 학생 확진자가 400명, 충남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특화 미래성장기업 지원사업 등입니다.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 보도 이후 2주 만에 경기에 나선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전에서 동점골을 터뜨리며 건제를 과시했습니다. 3경기 연속골로 토트넘 통산 300경기 출전을 자축했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손흥민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침없이 그라운드를 질주하며 우려를 떨쳐냈습니다. TJB 8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생활의 달인이 방송됩니다.